마른 불 같다 <웃음> 바쁘신데 아, 시간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화들과 걱정이 많습니다. 이 영화가 흔들을 못할까 봐. 영화 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나요? 네! 영화를 이제 너무 괴롭고 힘들까 봐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안보시는것 같은데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간백한 분들도 좀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여성의 여성의 여성의 여성의 여성의 여성의 여성 주변에 많이 보내주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봤는데 영화 굉장히 담담하면서도 재밌으면서도또 굉장히 감동적이니까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맨 뒤에 있을까? 맨 뒤에 누가? 있는 저기에 있어. 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고 현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해나갈 노력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시는 감정, 생각들, 오늘로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녀상의 주인공이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진심으로 올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만세!